보통 ISTJ는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습니다. 이상형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ISTJ는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기 PR을 할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ISTJ에게 어필했을 때 ISTJ는 묘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 <소�> a n 시 l 하 o s h i Chunhajushi y a s a g m s h b n a d Duckdak. j a y o u n g Sang Yul n g h a ISTJ w a i Honin Shingo h a i l o s t j World Membership a g <량> i d Hashi Myun. a s m r Total n e g a j i benefit you'll know leelsuit sub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eed haju se yo.